챌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란 저희 지금 친구들과 함께 한강 근처에 나와있는데요 글로벌 6k4워터라는 어, 마라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마라톤이냐 자료하면 보시오 호시. 빠밤 글로벌 6k4워터는 깨끗한 물을 위해 전세계 30여개국이 함께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6km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매일 물을 얻기 위해 걷는 평균 거리인데요. 물 문제로 지친 아이들이 마을 가까이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창가비를 기부하고 6km를 함께 걷고 달리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각자의 위치에서 6km 혹은 12km를 달리고 SNS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런 이벤트입니다. 아 좋은 의미예요 정말 신이가 좋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같이 뛰려고 이 자리에 모였고요 저희는 또 그냥 뛸수 없습니다 어, 아이들의 <웃음> 어떤 그 힘듦을 저희가 함께 느끼기 위해서 젤리캔을 준비했습니다 20리터 젤리캔 10리터 젤리캔 2리터 페트병 그리고 5 0 0 m l 페트병 복불복으로 해가지고 이 물통을 꽉 채워서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공평한, 객관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시스템 렉시저페이퍼 오케이 시저페이자 자. 가위바위보 대자 5 0 0 m l 갖고 갈게요. 자이바이보 행여 선물 잘 받겠습니다. 야, <웃음> 채널 주인이라고 이러는 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안 내면 진 거. 가이바이보 그래, 이게 야, 유튜버지. 이게 유튜가이 유튜버지! 어쨌든 이렇게 각자의 그 리터가 정해졌고요 정말 노조작입니다 야너 야, 어떡하냐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거는 보통 마라톤을 하면 대번호가 있잖아요 저희 대번호를 보시면 저희가 후원하게 되는 아이들의 이름과 어, 나이 그리고 번호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에티오피아에 사는 미티쿠를 위해서 달릴 거고요 저는 레타를 위해서 달립니다 아자이바를 위해 달리고 이비자 이비자를 위해 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함께뛰러 가보시죠 뾰로라, Let's go. 저 o 일단 물을 떠왔고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네2 l 리터꽉 y 웠습니다 20리터 물이 물이 찰 s sir. y 찰 s 찰 i r Yes, sir. Yes, 1 0 r 도찰 s sir. Yes, s i 이 y e 이 sir. 지 e 될지 i r Yes, sir. Yes, 습니 r Yes, sir. Yes, s 준비 y 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깨끗한 물을 위하여 출발! 된다. <웃음> <웃음> 야, 야, 야, 야, 이, 거는감 잡았어. 가면, <웃음> 가 너에게 물을 줄게. 가면, 가면, 가 아. 와 900m 왔다 900m 와 이제 <웃음> 와씨 그냥 말도 안돼 <웃음> 여러분 이게 혼자서는 절대 무리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20km를 가지고 미티코에게 준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어, 완주라도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물을 가져와 줄게 파이팅 이비자 아버님 이비자 이비자 후원자님 팀자 내가 간다 됐다 내 네, 딸아 기다려라 오빠 들어갈게 <웃음> 아, 간다. 어3로 어, 얘들아 3키로에3로 반 왔다! 드디어 반에 왔습니다 3km 얼마나 걸렸지? 33분 와... 저희는 잠시 반 왔으니까 쉬고 나머지 3km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목소리> 레츠고! <Let's go>. 갈까요? 레츠고! 레츠고! 레츠고! 레츠 <웃음> 야 야, 야야 끄떡없어 어도 다시 히히히 아이고 아파 어 됐네 5키로 5로 5키로 5키로 5키로 로 70m 남았대요 아 진짜 확인 다했다 아나 이거 어느 마라톤보다 더힘들었던것 같아 왔어왔어 뛰자, 뛰자 뛰자 그러니까 뛰자 라스트. 야 6km 6km! 이걸 찍어! 6km! 6km. <웃음> 아 6km!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야 이거 야 이거 <웃음> 야야다됐다 <이거. 웃음> 냈다 줘야 된다자 <웃음> 6.05km 아야 고생했다 아 수고했다 아 저희 6km 이 20L 물통과 함께 완주 성공했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벤트성으로 그냥 하루 하루 많은 건데도 이렇게 힘든데 맞아. 막 매일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같이 뭔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나눠볼 수 있어서 되게 뿌듯한 공할수 있는 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저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물통을 들고 6 k m 를 완주를 했습니다. 한번더 우리가 얼마나 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줬고요. 그리고 또저의 작은 노력이 우리 미티쿠를 비롯한 많은 어린이들에게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5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하고 있으니깐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6K4 워터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 비상한 표정 한번 할게 하나 둘셋 푸는 <웃음> <토는> 보스 푸는? <토는? 웃음> <웃음> 조카인데? <웃음>